예 안녕하세요 엠스턴 정성호 입니다 예, 여기 홍성 오늘 내포 신도시 롯데캐슬아파트 어 화재 감지 열채널을 삽입을 했고요 지금 여기 시크가량이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체크를 할 겁니다 화재 한번 시연할거고요자 지금 이제 화재를 붙이면 불꽃을 감지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벤트가 화재가 이렇게 올라오게 예, 여기 보이시죠? 예, 이런 식으로 화재가 감지되었습니다라고 나오게 음,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조치를 할수 있게끔 예. CMS는 일단 사운드는 죽여놨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예, MBR 화면 하나면으로 팝업이 되게끔 해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다시 끝나면 정상 모드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아까 같이 이제 화재가 감지가 되면 cms 에서 이제 원격 검색을 들어갑니다 원격 이벤트 검색이라고 해서 도구에 원격 이벤트 검색을 누르신 다음에 mvr 은 아까 같은 경우에 3번 mvr 3부연별에서 표출됐으니 <웃음> 3부연별 진정하시고 여기 보시면 화재 선택하신 다음에 검색을 누르시면 이렇게 리스트가 올라옵니다 네, 리스트가 올라온 상태에서 해당 영상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재가 일어났던 시점을 재생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